근데 너무 위에 안 잡았나 밑에요. 조금 밑에 잡고 어, 그렇지 조금 밑에 됐다 됐다 됐다. 그정도이영면 되겠다, 이거 오, 잘이다이세민이 영상은 이민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꺾이지자이번에는이사범님오 아니, 또 화보면 되죠. 오오오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어, 좀 들이 아, 좀들리 전에. 야. 와, 다이오네. 오, 오오다 야, 나이스. 그래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아, 엄청난 아, 발전. 자, 이번엔 내가 할게. 아, 자, 찍어주세요. 다이어 우리 내가 okay. Okay, yeah. 자, 어? 그그 아. 할게 o u don't get up with them. I'm not a mother. Even a m o 예. h e 는 they came. I go. You're good. y o u r You're g o y o u r y o r y o k a y o r y 만 y o u Uh, I will keep you rounded. Yeah. Oh. Oh. Okay. I'll do the best I can. The time has g o me. Oh, y u r e still m a i n g feel bad. <laughs> oh. 이쪽은 진짜 쉬워 여기는 여기는 그냥 이, 이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이 제일 무거운 쪽이 이 등받이 쪽이기 때문에 등받이 쪽은 들면 이 파도가 리고 근데 제일 이제 조금 힘든게 무게중심 이거는 등받이 쪽이래 했으니까 등받이가 저쪽으로 가는 상태는 딱들때 여기다 거의 무이다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 진짜 꽤 무너 그리고 사이즈누을때 아주 살살 적워라 자기 소중해는 집에서 일해 주면 좀 하시고자 하시고. 하시이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이시고 하시고. 하시이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안데됐 자! 이사범님 어~ 이자자어 <웃음> 어. <웃음> 손목 그라고하한막이잖아이래가 손목 아, 이대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들어가 예, 이렇게 해야 돼 손목이 걷기 중이네 손목이 이딱 아. 살아야 돼나 합기 끼우기 수가 있지 어 손등 띄우기 아. 오 음. 나도 손등 나도 두고 에이 <웃음> 손목 나면 정말 인대 잘 내버려야 어 오! 아, 예. 해 이게, 이안 들어도,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이 아유. 들어간다는 걸 본인이 느껴보한대아 여기, 여기, 이 정도 잡고. 해야이 정도 딱 잡고 네. 네. 와, 이게 네, 얼마나 네. 되면, 뜨끈, 뜨끈하다 이게. 이거 들라고요? 응. 들리나 안 들리나. 정도의 있어요? 힘이 들어가지 상당히 높죠. 이거 뭐, 안되는데이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야, 오씨얘 지금 왜 놀냐. 이거 안 좋아. 이거, 오이, 씨거안 되는 거야, 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나 떨어지는 거야. <웃음>